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 과학과 인공지능. 자, 오늘은, 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어, 로봇에 따라서 과연 경제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구조 변화. 자, 오늘, 음. 자, 오늘,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자, 공유 경제.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리쇼어. 자, 그리고 1인 기업. 자, 그리고, 아,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던 체제가, 아,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가 무엇일까요? 자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공유경제는 자 2008년도 자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님의 아, 그의 저서에서 나왔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한다? 공유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쓰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자. 자, 그랬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원과 서비스의 활용도가 상승한,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공유 경제 대표적인 주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호텔 예약하는 시스템인 에어비앤비, 차량을 공유하는자 우버 등이 있죠. 자 공유 경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에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서 경제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노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인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공유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어 토피어, P2P로 불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는 겁니다. 2011년도, 2011년도 타임지에서는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선정을 했고요 2013년에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의인 세빗에서 행사 주제를 공유경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게 노동을 해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물건을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소유경제였던 것이 자 이제는 공유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라 겁니다 벌써 바뀌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도 8월에 달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죠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좀 많은 자, 여행이 발길이 끊어졌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예약하고 이용을 해왔다는 라 겁니다 숙박. 우리는 그동안 힐튼 호텔, 예, 많은 호텔을 통해서 숙박을 했습니다. 가격이 어땠습니까? 비쌌죠? 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자, 제가 한달 동안 출, 출타를 합니다. 그럼 한달 동안 집이 비어있잖아요. 한달 동안 집을 예, 공유해서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만 받는 개념인거죠.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우버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로 2009년도 3월달에 창립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는, 서비스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자, 이 기업은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생각해보세요 자,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혹은 일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목적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에 자동차 운행 적게 하는 사람들은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면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 쓰는 사람도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경제에서 자 공유경제 시대로 넘어왔다 자,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차량 소유 운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자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요. 자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운전자한테 지급하는 사업 모델인 거죠. 자 우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자이 우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리프트라는 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또다시 등장을 했죠. 자,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요. 자, 여기, 아, 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는, 자, 우버에서 개발한, 자, 앱을 접속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입력해야죠. 자, 신용카드 정보 입력까지 합니다. 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자, 배차를 받으면, 배차 신청을 하고서, 자, 그것을 받으면, 자, 목적지 전송을 하고요. 자, 저는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고 싶습니다. 목적지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자, 배차가 되고요. 자, 차량이 도착하면 차량을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아,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입력된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서비스되지 못했죠. 중국에서는요. 어, 우버 택시가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DD추싱이란 이름으로 중국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자동차 탑승, 택시 탑승을 위해서 자, 앱으로 신청하고 앱으로 등록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에어비앤비 우버 이외에 자, 공유경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서울자전거 따릉입니다 따릉이 따릉이 따릉이 공유자전거입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주변에는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있습니다 따릉이는요 서울시민 10명 중에 4명 5명 약 50% 가까이 되는 비율이 이 따릉이를 이용해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이고요 서울시내 곳곳 약 1500-1600개의 대여소가 있고 자기가 빌린 자전거는 빌린 대여점에 반납하는게 아니고 다른 대여점에 반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따른 이외에 S바이크라고 하는 공유 자전거 플랫폼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자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 코인입니다. 킥코인. 자, 2018년도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도시에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굉장히 적합하겠죠. 또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 힘들지 않고요. 대기오염 물질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릉이, 킥코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열린 옷장이 있습니다 자, 열린 옷장은 자, 의상 공유 서비스입니다 재킷이나 셔츠, 블라우스, 가방, 구두 등 기증된 물품 위주로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면접 때문에 비싼 옷을 들여 정장을 구입해야 되나요? 구입하지 않아도 열린 옷장을 통하면 정장을 빌려서 충분히 면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밑에 키플이 있습니다. 키플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대로 한 공유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입지 않은 아이 옷을 기증을 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세개 업체입니다. 위워크 자 공유 오피스 서비스입니다. 즉 사무실을 공유해주는 서비스예요말 그대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면 우리 임대비 안내도 되잖아요. 전기세 안내도 됩니다. 임대서 들어가면 각종 물품들, 집기들 다 구입하셔야 되잖아. 그런게 필요없다고요 공유사무실을 사용하면 프린터나 인터넷 에어컨 정수기등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지 않고도 공용으로 있던것 그대로 사용할 수있고요 임대료도 저렴하게 쓸수 있다라는거죠 자이 워크는 해외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국내 네, 현재 12개 의 지점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같은 개념의 오피스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페스트파이브 루호봇 등등의 국내 브랜드로도 서비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이 들어서면서 1인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1인 기업이 나올텐데요 자 1인 기업이 꼭 사무실 임대해야 되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닌가요? 자 이런 공유 서, 공유 사무실 서비스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쓰면 집기 그대로 쓰니까요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겁니다 자먼처리자 해외 브랜드입니다 자먼처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는 공유경제서비스 업체인데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나 전문 요리사들이 자 포크와 나이, 라이, 나이프가 있죠 전문 요리사들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음식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밖에서 직장인들 주로 밖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밖에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가정식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공유업체입니다. 자, 오른쪽에 위티치미라는 것은 위티치미 지식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지만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공유 서비스라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자익이라고 해서 모자익 어차피 쓰지 못하면 벌어지는 태양열 태양열을 지, 지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업체 모자 익이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트기 요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놀리실 겁니까? 자동차 공유하듯이 제트기 요트도 공유할 수 있다고요.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윌스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세요 과거에 큰 돈을 들여서 내가 소유해야만 했었던 소유경제가 이제는 의류, 자동차 운송수단 일본에서는 시간을 공유하고요 장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지식,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공유, 경제, 시대로 들어섰고요. 들어서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아직까지 소유하려고만 하십니까? 큰 돈을 들여서 내가 꼭 구매를 해야만 할까요? 경제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세계 경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자국화 시대로 전이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면서 뭐 했습니까? 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기업들을 자국으로 돌려 세우겠다. 그래서 미국 내 일자리를 향상시키고 그쵸? 그러면서 그 실업 비율도 줄이겠다. 그동안에는 이머진 국가 또는 선진국을 쫓아오는 후진국들에게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맡겼었죠.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이 등장하고 난 이후 자동차도 3D 프린팅으로 출력하고 있고요. 사람이 거주할 집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스마트 팩토리 아디다스의 신발이 10명의 인원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신발이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개발된 한국이나 이머진 국가에 생산 굳이 막힐 필요가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로봇과 각종 센서와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자국 내에서 모든게 처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프시어는 세계화를 얘기합니다. 리시어는 자국화입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 이전 사회에서는 자 세계화 기준이었죠. 어?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요. 생산은 해외 공장을 설립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했다고요. 자 그러나 4차 산업 이후 인공지능 로봇 사회가 되면서 어, 세계화가 어떻게 된다? 자국화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시스템을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세계화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진국의 비용 합리화를 확리화, 위해서 제품 개발은 선진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 생산은 자 이머진 국가나 후진국에서 맡기는 구조였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디다스였죠. 중국에, 동남아에 아디다스 신발 생산 공장이 있었는데 다 철폐시키고 독일로 되돌아갔다고. 독일로 되돌아가서 독일 노동력을 쓰, 도, 독일의 노동력을 썼다? 썼다면 굳이 10명의 노동력을 쓴 겁니다 3D 프린팅으로 재본, 재단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은 자국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보다는 자국주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자나이키등 신발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의 혜택을 누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조업이 더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공장생산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세계화가 자국화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해외에 있는 업체를 우리나라로 리쇼하면, 리쇼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최근 언론에도 많이 뉴스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모든 생산이 이제는 로봇화되고요. 인공지능화되고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로 2인 기업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확대로 1인 기업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자 돈을 버는 경제 수단이 직장이 아니라 뛰어난 아이디어나 뛰어난 능력만 있으면 1인 기업이 충분히 창출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인 창조기업이란 뭐예요? 혼자서 하는거죠. 혼자서. 자 주로 지식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통해 매출이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1인 창업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 상당부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트으로 시뮬레이션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인 기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자, 브홍색이 서비스업이고요 자, <웃음> 녹색 계열이 제조업입니다 자, 한국의 1인 기업 국가별 비중을 보세요 서비스업이 거의 94% 미국이 95.4% 일본이 약 94% 됩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은 굳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창조기업으로도 기업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죠. 자 1인 기업 장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알 겁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절감되겠죠. 나 혼자 일하니까. 다섯 명이서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 명의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자, 200씩 계산하겠습니다. 다섯 명이면 천만 원입니다. 자, 사무실 임대해야죠. 자, 집기 써야죠. 자, 재고 원가 있어야 되죠. 그것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최소 1천0백 Yeah, 2천 이상은 보려야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자시간에 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재택근무 가능하고요 뭐 바이어들을 만날 때면 앞에서 보셨던 위워크에서 제공하는 자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쓸, 쓸모없는 예, 사내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내가 부지런하고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비즈니스 아, 성공 모델이 확고하다고 라 한다면 라 1인 기업 앞으로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브루스 저스드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업의 성공 원칙이한 8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잠재적인 실패 요인을 줄인다. 당연하죠. 성공하려면 실패 요인을 없애야 되잖아. 두 번째. 외부 서비스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 자, 정보화 시대입니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융합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를 뒤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외부 서비스의 환경을 정보 획득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세번째 고객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 고객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네번째 끊임없이 실험한다 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됐나, 되나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실패를 할까요? 그쵸? 다섯 번째, 융통성을 갖고 끊임없이 혁신한다. 여섯 번째,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일곱 번째, 신기술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네. 자, 3D, 자,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그 제품을 판매를 한다. 자 똑같은 제품을 1년 동안 팔수 있나요? 계속해서 발전해야죠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신기술을 항상 투입할 줄 아셔야 되고 신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성장 능력을 갖춘다 주변 인프라 신경 써야 되고요 최신 기술 쫓아가야 되고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방송국의 광고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라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휴대폰이 등장하고 포로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TV를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튜버죠.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들은 다 혼자 시작합니다. 1인 미디어예요. 1인 미디어 왜 생길까요? 충분한 수익이 되니까 생기겠죠? 자 공영 자,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전파됐던 모든 방송들이 이제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내가 골라서 하는 시대예요. 굳이 TV에서 우리가 뉴스를 안 봐도 된다고요. 왜?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뉴스가 KBS, MBC SBS 자 공영방송에서만 뉴스가 제공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시청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보 획득을 다양한 매체에서 지금 얻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게 1인 창조 기업이에요. 1인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1인 미디어, 유튜버나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네이버 TV, 카카오 TV, 자 서비스하는 학생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인, 창조 기업들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브루스 저스드이 얘기했던 8가지 성공 원칙을 다시 한번 회자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잠재적인 실패 요인을 줄인다. 두 번째, 외부 서비스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 세 번째, 고객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 네 번째, 끊임없이 실험한다 다섯번째 융통성을 갖고 끊임없이 혁신한다 여섯번째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일곱번째 신기술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고요 여덟번째 성장능력을 갖추면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의 1인 창업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금융산업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고 있죠. 지난번에 블록체인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이야기했습니다. 이더리움 예, 가상화폐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P2P 방식 P2P 피어 피어 피어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중앙처리가 아닌 분산처리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현재 가상화폐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블록체인 제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중앙에서 관리하던 서비스 내역을 이제는 분산화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뭐라고 했죠? 자 분산장부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나와 너의 거래 내역을 중앙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확산으로 금융 직거래 방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금융은 자 은행, 금융사가 있고요. 사용자와 투자자들이 자 금융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앙집권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바뀌고 있는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용자 투자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블록체인 자 블록체인 분산 장부 서비스로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 금융이 확산될 것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면 전세계 개인, 고객, 개인 고객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적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중앙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요 해외 송금도 직접 거래하고요 금융권은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은행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직거래 중개 시스템 구축으로 지점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뭡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자, 일정 수수료가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 수수료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안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민간 주도의 핀테크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핀테크가 뭐였죠?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에 합성였습니다 핀테크,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 스마트폰으로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핀테크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 자, 군중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TV 광고 보시면 자, 유네스코 광고 많이 나오죠. 자, 세상에 못 사는 나라 자, 대부분 자 중동국가나 아프리카 지역이 많이 나오죠. 자, 어린 아이들이 자, 병에 의해서 많이 쓰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자, 그 어, 광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로부터의 자 후원 모금을 거둬들이고 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기업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직접 자금을 모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자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가 될 것이다 자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선진국가요, 기타 국가 간의 경제 수준 차이를 더 크게 벌려 논다란 얘기입니다. 자, 아까 세계화와 오프쇼와 자, 리쇼 이야기 했습니다. 오프쇼는 세계화. 자, 제품 개발은 국내에서, 제품 생산은 예, 해외에서 했었던 것을, 자,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에 따라서 모든 개발과 제품 생산을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했었던 후진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기타 국가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란 얘기죠. 과거에는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중진국과 후진국에게도 돈의 유입의 기회가 있었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기술로 선진국 자체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해의 흐름이 차단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발달로 더 이상 공장을 해외에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죠. 자, 이것이 리쇼어입니다 이로 인해 중진국과 후진국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현재는 이렇습니다. 세계화죠. 선진국 개발, 중진국 생산하죠. 자, 그리고 상류층은 선진국이 되고 중산층은 중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국화, 지역화, 선진국에서 개발, 생신, 생산 모두 다 수혜 국가는 선진국만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선진국이다 자 통계 자료에 보시면요. 자이 물론 이제 한 2, 3년 전에 데이터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로 한국이 자 25위에 한국이 25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야마다 다르죠. 자 통신 우리나라 세계 선두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세계 선두죠. 그러나, 자, 로봇 분야는 어디가 선두입니까? 로봇 분야. 일본, 미국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어디가 선두입니까? 가장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에 가장 맞는 회사는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자, 드론, 어디가 선두입니까? 중국이죠. 분야마다 차이점은 있으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순위가 25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차 산업에 의해서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선진국이 아니라 네,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바이오 모든 분야 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혀 높은 랭킹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행인 것은 2016년도 3월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와 알파고가 한국에서 바둑 대국을 두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 인공지능이 저런 거였어 사람보다 똑똑하네 경각심이 생긴 거죠 그 뒤로 정부에서나 학계에서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과 앞으로 선택할 직업들 여러분들이 선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냥 직장에 취직하면 되겠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실현을 시켜볼까 창의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무한 상상력을 펼쳐서 4차 산업시대를 기회로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생산 방식도 바뀔거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자, 소품중 대량 생산 방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하겠다 맞춤형으로 어, 생산 라인을 바꾸겠다 자 현재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음. 시스템은 자동화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산업이 제조업이었어요 그런데요 미래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뀔 것이고요 시스템은 자동화가 아니라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과 3D 프린터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산업은 제조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1인 창조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서비스업까지 시스템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일한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품종을 각각 소량씩 생산하는 방식이죠 때문에 주문에 의한 생산체계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그동안에 대량생산체제의 대표주자였던 가전업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나 우리 집에 가나 세탁기가 똑같아 냉장고가 똑같아요 대량생산 했다라는 거죠 가전업계 섬유류 및 신발 식음료를 비롯한 생활용품 생산업체가 국내외에 자, 소비자 욕구를 다양화 되고 수출 손이 다변화 대어감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고요. 자,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중심이었지만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생산이 진행됐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품이 쌓이는 거죠 재고품이 다 돈인데 그 재고품이 돈의 흐름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죠 문을 닫아야 됩니다 또한 자 소비자들은 획일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것을 원해요 소비자들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 요청으로 인해 당연히 소품종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예,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자, 반도체 업계에서도 예, 소품종 대량생산 중심이었지만 자, 점점 요구사항들이 다양해지고 물량도 자, 소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향후 자, 다품종 소량 생산 방향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결국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접목된다고 하면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이 될 거라는 거죠.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어왔습니다 소유경제가 공유경제로 바뀐지 오래됐고요 1인 미디어를 통해서 1인 창조기업을 생산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자 유튜버를 시청해보면 아실겁니다 유튜버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언론에는 각종 성공사례가 등장하면서 방망례 할머님 대도서관 벤츠, 도티, 김이브 어, 또 누구 있나요? 제이플라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뭐죠? 음, 자 채널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장성규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채널 자 그리고 과수 g o d 멤버였던 박주영이 운영하는 채널 자 그리고 영국남자라는 사람. 엄청난 채널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본 사람이 11살짜리 꼬마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 6살, 6살짜리 꼬마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 청담동 95억짜리 빌딩 샀다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 기업은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 다들 지각하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자,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